당장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라는 당명은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판사를 지냈다는 이수정 의원의 샤우팅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민주당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성은 한이요 이름은 국3m이라는 최강욱 의원의 수준을 보십시오 김남국 의원의 이모 타령하는 수준을 보십시오 그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현주소 이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검수암박 법안을